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요 무의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 요즘은요 MBTI라는 성향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해보고 계실 것 같네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향이 다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요 식사를 할때 오른손으로 수저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오른손잡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서요 오른손잡이는 왜 오른손잡이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시라면 요 여러분들은 왜 오른손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의 대답은요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을 사용해 왔으니까 오른손잡이죠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어린 시절부터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해 왔고요. 그래서요, 지금 오른손잡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나는요, 왼손으로 밥 먹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먹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럼 반대로 왼손잡이는요, 당연히 왼손으로 밥을 먹겠죠. 그럼 역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왼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었나봐요 물론 가끔 어른들 중에 요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고 가르쳤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럼에도 자꾸 왼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양손을 다 써주게 해주고 싶어서 왼손도 쓰게 하고 오른손도 쓰게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시켰는데도요 결국에 오른손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결국에 그래도 왼손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요 왼손으로 먹든 오른손으로 먹든 둘다 밥은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요 왼손으로 먹든 오른손으로 먹든 밥은 잘 먹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될게 없는 상태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꺼냈냐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굳이 꺼낸 이유가 있다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성향이다 라는 말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조금 더 편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성향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나는 분명히 신발을 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었는지 왼쪽 신발을 먼저 신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발을 먼저 신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거나 나는 오른손잡이지만 저는 확실하게 왼발을 먼저 신던데요 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요 어제는 왼쪽 발을 먼저 신었는데요 오늘은 오른쪽 발을 먼저 신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 신발을 신는 행동은 내가 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나는 요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죠? 분명히 나는 오늘 아침에 신발을 신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요 저는 요 항상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왜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으시나요? 그렇게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어야겠다는 어떤 계산 하에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걸까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내 행동이나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는 오른손잡이인데요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셨는데요 난 오른손잡이인데도 내가 오늘 오른손으로 커피를 들고 마셨는지 왼손으로 커피를 들고 마셨는지 혹은 번갈아 가면서 마셨는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오른손으로 드셨든 왼손으로 드셨든 번갈아 가면서 드셨든 그 순간에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셨냐고요 결국 여기에도 요 어떤 생각 없이 내가 그 순간에 편한 대로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또 기억이 잘안 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없는 무의식에 의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라할수 있겠죠. MBTI라는 것도 요그 사람의 성격이 좋다 나쁘다를 구분짓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 나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편안함 그 사람이 늘 해오던 무의식적인 선택들이 반영돼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여러 가지의 MBTI들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서로 미묘하게 조금씩은 다른 그 나름의 그 사람만의 편안한 방식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라 보고 있는 정도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죠 왼손잡이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MBTI도요. 결국 어떤 사람이 그런 성향이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정도로만 쓰이는 거지 나쁜 성향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MBTI는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의 무의식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실제로 우리는요. 하루 동안 수많은 행동과 말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그 수많은 행동들과 말, 생각들 속에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한 행동인데요. 나는 그 순간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고 쉽게 내가 편한 대로 내 흐름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면요. 글쎄요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건데요 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무의식과 MBTI에서 나타난 어떤 성향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연애를 하든 나와 어떤 상대방이 존재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재밌게도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거지 라는 것을 참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가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게 내 입장에선 좀 서운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랬는지 그걸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도무지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 상대방에게 나는 물어보거든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 상대방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히게요. 글쎄 별 생각 없이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요. 그렇게 생각하게 했다면 미안해 근데 난별 생각 없이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정도가 많이 있겠죠 근데요 내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많이 아낀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이미 내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잖아요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그랬던데요 내 남자친구도 또 정확히 답변을 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단 말이죠 역시 입장을 바꿔서요 남자인 나도 요여자친구와 있다 보면 여자친구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이해가 안갈 때가 있어요 저렇게 말하는 게 서운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 물어봐도 여자친구의 답은요 아 그런 뜻으로 한거 아니야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가끔은요 내 여자친구가 요 나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올 때가 있어요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왜 서운한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자도요 자기가 왜 서운한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그게 서운하게 느껴지니까 그 서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자 본인도요 이게 왜 서운한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서운해질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서운해졌던 게 아니고요 뭔가 그냥 그 순간에 서운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그냥 위로를 좀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내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해본 것 뿐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서운하다는 라 감정을 이해하했던그 여자도요 그 순간에 내 남자에게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남자가 그렇게 대답을 해오는지 안 해오는지를 보려고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순간의 기분을 이해하기한것 뿐인데 남자 입장에서는요 너는 항상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한다 라고 여자를 몰아세울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떡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짜 여자인 나는 그럴 의도로 한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네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아 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남자친구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나는 진짜 그런 의도로 한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로받고 싶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한 건데 내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서운해졌어요 위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보고 답정너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아프네요 우리는 서로가 요 다른 존재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 궁금해하는 존재거든요 남녀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는 존재라고요 정작 나는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 아닌 제 3자는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요, 나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참 궁금해 한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맞추려고 하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정작 나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거를 그 사람들이 지금 맞춰보겠대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닐까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고요 나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내 생각이 이래서 이런 거래요 그건 그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겠죠 그러니까 나 역시 제 3자의 입장이거나 누군가의 옆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놓여서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도 맞춰보려고 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정작 그 사람은 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한 건데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맞춰보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나 스스로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는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돌아보면요 나도 별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참 많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참 궁금한가봐요 그리고 나도 요 누군가의 주변인이라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참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궁금하다면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답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답이 안 나온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진심일 수도 있는 것을 내가 아닐 거다라고 조금 더 의심하고 더 맞춰보려고 하면서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고요 내 네, 상대방도 요 어떤 중대한 일이나 꼭 결정을 해야 되거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를 충분히 한 후에 결정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행동들이 무의식에 의해서 나올 때그 상대방의 무의식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나도 마음이 편할 거고요. 나도 가끔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내 상대방에겐 신경이 쓰이는 일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내 상대방도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이 나한테는 신경 쓰이는 일이 될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자꾸 부대끼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요. 그냥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그 사람의 성향이다 보니까 그 사람 그게 편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어떤 순간에는 비추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나 역시 내 상대방에게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무의식들이 반영된 행동들이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상대방에게 전달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면요. 우리가 부대끼고 아파하는 일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MBTI와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보고 내 상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틀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그 무의식적인 행동들이나 MBTI 같은 자기 성향에 반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린 분명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요 오늘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는데 내일부터 왼손으로 자꾸 밥을 먹으라고 강요당한다면 우리는 꼭 그래야만 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규칙을 정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내 상대가 원하는 것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성향대로 흘러가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배려이지 않을까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나도 내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무의식을 더 편안하게 잘 해줄 수 있게 서로가 배려해주는 관계가 되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